빠바바빱 껌 a 껌 껌껌 a b a baba, baba, baba, baba, baba, baba, baba, baba, baba, 따라라 라라라라라라 Bum bum bum bum, da da da. Du, du, du. 사시간ying. 아, 이 67. 이 6, 7, 이 새해, 이 새해, 이 새해, 이 새해, 이렇해이 새해, 이조건해이 6, 7, 이 새해, 이 새해, 이 새해, 이 새해, 이 새해, 이 새해, 이 새해, 이 새해, 이 새해, 이 새해, 이새이 새해, 이새 6, 7, 6 7이 새해, 이 새해, 이 새해, 이 새해, 이 새해, 이 새해, 이 새해, 이 새해, 이 새해, 이 새해, 이새쓱이 새해, 이 새해, 이 새해, 이 새해, 이 새해, 이 새해, 이 새해, 이이해이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저희가 AAA 아 셰도우 댄브를 맡게 되었습니다. 아, 예스. 거의 커플 한번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이죠 데뷔하고 같이 한 거는 음. 둘이서 처음인데 뭔가 그냥 너무 순조로웠어요, 솔직히. 네, 뭐 그냥 그냥 그냥 좀... 즐기듯이 음. 뭔가. 되게 재밌게 약간 춘춘 그런 느낌을 워낙 그런 것도 좀 자주 했었고 음. 좀 세븐틴 내에서 되게 새로운 또 그런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저희의 댐브 많이, 많이 주세요 네, 기대 많이 주세요 다음 연습에서 만나요 여기가 탁탁탁탁 하고 나서 이 상태에서 목만 틀고 잠깐 들어가서 막, 막 동 시에 여 기서 원박 자에 이쪽 으로 치 면서 바우스 지한 바퀴 두 바퀴 빵빵가 가가 가가 가가 두두두두두 두두두두. 팔꿈치 위로 터다타터더터져더 두두두두, 두두두두. 두두두. 마 디노랑 이제 댄스브레이크를 하게 되었는데 아마 저번이 첫 연습이고 오늘이 두 번째 연습 이 댄브가 아주 기깎기랑 되게 잘 맞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해 십시오또 이왕 나가는 거 열심히 해야죠. 멋있게 해야지 또. 우리 캐럿도러 꽤 올라가야지. 이렇게 그냥 그렇게 생각해니까것같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 아, 이렇게. 그래, 그래. 그 거의 니가 아예 조종한다는 느낌을 해도 되고 처음 약간 이렇게 갔다가 또 이것도 조종을 해보면 니까 여러분 뭔가 불차를확 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겹쳐갔다가 다시 제자리 약간 이느낌이야 션이 저랑 앞뒤로 서있는 부분이 다 있는데 제가 앞에 서있었을 때는 약간 조종한 느낌? 그런 느낌을좀 준비를 해봤고 이제 너무 오랜만에 이제 처음인 것 같기도 하고 둘이서 준 거는 무대에서 그런 것만큼 이제 그 시상식에서 좀 캐럿분들께 좀 신선한 충격을 좀 주고 싶죠. 아 멋있다. 이런 느낌 받을 수 있게끔. 8년 만에 처음. 연습생 때는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맞아. 아 그리고 간간히 둘이 안무도 짜고 뭐 그랬었는데. 맞아 맞아. 팝송했다 그지? 맞아요. 됐습는데 이제 드디어 좀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좀 저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최대한 힘 빼고 하려고요. 너무 힘 주고 이렇게 보여줄 거야 이거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하잖아 <웃음>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는 게 조금 더 멋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파이팅 아들아, 내려다이네가이 좋고 많 지금 AAA 어, 레드 카펫을 하러 갑니다. 아닌데? <웃음> 세븐틴의 멤버님 여러분, 세븐틴의 여러분, 여러분이 이따가 푸드 쇼핑을 우리 함께 가세요. 아, 죄송 세븐틴의 여러분, 先日ここ名古屋バンテリンドームでライブをされたばかりです 名古屋へ帰ってきてくれました. お帰りなさい.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실에 이렇게 너무 심심해서 어 그냥 근데 지금 이제 그 객석 연예인석이라고 하죠? 네. 근데 거기는 지금 너무 꽉 차가지고 볼 수가 없어서 저는 몰래 그냥 팬석 옆에서 문을 열어서 살짝 얼마나 재밌나 보러 가고 있습니다 어제 어제 미국에서 왔죠. 그러다 보니까 시차 적응이 또 아직 안 돼가지고 계속 피곤하네요. 그래서 피곤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무대를 봐줘야 합니다. 신분들이 있니다 옆에 캐럿봉이 있어 근데 캐럿봉이 정한 캐럿봉이 있어 쉬는 시간이라 진짜. 바로 게이가 끝나서 쉬는 시간으로 됐네요. 아, 진짜 바로 뒤에 근데 정, 정한 써져 있는 캐럿봉 들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었 오케이 저는 다시 대기실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기실로 왔습니다. 그럼 안녕. 아하 이거다 이거다. 을 이용해서 차그마한 라면을 좀 먹으려고 하고요. 무대 전이라서 너무 좀 헤비하게는 못 먹을 것 같아요. 저는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 몸이랑 좀아 생각들이 좀 긴장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잘... 그렇기 때문에 잘 먹고 무대 준비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라어요 여기 보일까 가져갔대? 진짜로? 대박이다 몰랐서 그럼 몰랐을 수 있어 와 근데 여기까지를 들여보는구나 여기까지를 들여볼수 있겠다 앞으로 내 거인 이름을 쓰자 오늘 배운 진짜 좋아하는 푸딩이 있거든요 그것만 참고 진짜 그것만 생각하고 참았는데 일부에서 먹지 말라는뜻인가 한... 보다. 진짜 없지. 응, 안녕. 핫 트렌드 상. 아핫 아, 트렌드. 네, 아, 저희를 핫 트렌드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는 역시 아, 아, 아, 캐럿 분들로 아 그렇죠. 캐럿 캐럿분들, 캐럿분들,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 반달해 드리면서. o 벌써 두 번째 상을 받았는데요. 이 모든 상들이 어, 전부 다 캐럿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어, <웃음> 이관낭 진짜 해 열심히 멤버들과 같이 달렸는데, 어 좋은 뭔가 보답을. 사랑해요.